결과? 음, 계속 네.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네. 결과는 계속 네. 병원 있는데요. 그 기간은 어이렇게 현재에서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네네. 오, 칸, 네 네. 어. 강 네. 네. 로좀 있어요. 아. 그거 쓰고요. 네 네. 고물어아 네.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오면 그러면 현재 완료의 결과라는 거죠? 네. 아. 되고 네. 되게 간단하네요. 네. 리고요 완료는 네. 끝난 거예요. 네. 완료가 됐죠. 아요 네, 네. 끝났, 끝났다. yet 아, 예. Allah, Ali. 어? 영어. 어디 아, 어레디, 예, 나 이런 단어들. 네, 네. 아, 그런 단어들이 음, 나오면 완료형법이고. 네, 네, 네. 그리고 계속은 지금 계속 공유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Uh, For과 since. 아, for하고 since. 아,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경험한 거죠. 네. Ever. 네. Never. 네. 그런 걸 쓰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거나 네. 횟수나, 해본 것을. 아. 해본 것들. 네네. 여기. 아, ever, ever, ever, ever, 아, 선생님, 완전 정리 깔끔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알것 같아요.